뽀뽀해도 돼? 어도뽀뽀해도 응. 뽀뽀 아니야? 아니 근데 뽀뽀하고 또 마음이 쉬울 수가 있어 뽀뽀 어디 뽀뽀해요? 쉬면 뽀뽀를 입을 수 있길래 도 어디 가 그러면 좋겠 뭐가 좋겠어? 뭐가 해 뭐가 해, 하어님가좋해어 뭐가 해 얼른 조합 좀 해요 다들가 음. 네, 여러분 저희가 학교로 갑니다 다시. 학교 갑니다. 공아아아해서아랑 같이 밥먹아아아아 <웃음> 아저씨 친구 아, 많죠 근데? 아 근데 저도 근데 넌 친구 많잖아. 없는 편은 아니죠. 전 수학한지 오랜 돼가지고요 저도요. 저는 어, 한 이삼 년. 그 나이 어때요? 저야 저 요즘 자취 라이프 즐기고 있어. 너블 안노구랑 어? 누누누누 너랑. 너집 이사가가지고 우리 집에서 일주일 산다며.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이 지구의 최대 난제가 습니다 지구 온난화. 어, 그것도 있고요? 그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 코도있 왜 이래요? 아, <웃음> 자또 하나의 난제가 있는데 그 바로 썸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최대 난제예요. 그럼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정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는 아, 게 어떨까? 요즘 썸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썸 타는 사람 이쪽 있어요? 없이 <목소리> 때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니>, 있어요? 아니 <목소리> 아니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데이터는> 아니 아니. 하니까 막 데이트 아니고 선글라우스. 데이트 아니었잖아 언제 찍었어요? 미스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여시 이후에 음. 2인 이상 안 되니까 <목소리> 따로 떨어져서 음. 모은 것뿐이에요. <목소리> 아, 진짜로 학교 동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만나가지고 응. 썸타러 아니 요즘 썸타기 쉽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넷이 있는데 어, 우리 6시 이후에 두, 두 명씩 만나야 되는데 너 나랑 밥 먹으러 갈까? 응. 썸을 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 썸의 기준이 뭘까 애매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나는 이 여자랑 응. 썸타는 거 같은데 이 여자는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부터 말하세요? 저는 확신할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연애법사잖아요 여대 연애 박사죠. 썸의 기준은 응? 카톡이 끊이지 않고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썸이고요 전화를 30분 이상 하면 썸이고요 보고싶다! 라는 말이 나오면 썸이에요 솔직히 보고싶다 라고 하는 거는 썸이 아니라 사귀는 거예요? 거의 그런 습관 아니에요? 그러면 은일 연락이 그냥 계속 연결되면 내가 잘 자라고 했을 때응 음. 안녕 하고 연락 끊기면 썸이 아니고요 음. 어잘 잤어? 라고 답변이 오면 썸이 난 그렇게 생각해 아 대화 끊기지 않나? 근데 약간 좀 썸도 사귀기 직전의 썸과 사람을 알아가는 그 썸이 있잖아요 음. 아니 난 썸을 안타나 바로 속여가지고 마켓디 모델타 하지 않았어? 그렇죠 어, 나 썸을 잘안타 근데 썸막 20년씩 타다가 사귀는 거아니야그 정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어, 저도 그건 나쁘지 저도 않다 생각해요 사귀는 네. 거 아니면은 당연히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이렇게 어? 또뭐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귀에 이찮네나 음. 어, 싫어요 <웃음> 이렇게 거지? 어, 근데 이게 가능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시장의 음. 시장에서 음. 좋아하지 매력도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웃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웃음> 많이 했나 보다가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거만이기 때문에 음. 유진이는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음. 이런 얘기가 너한테만 적용되는 거지 나는 음. 적용이 안 돼요 유진이가 말한 거에 대한 좀 의문을 또 가져보자면 네. 썸을 타잖아요 음. 그러면 그 썸을 타는 거에 대한 그 간당간당한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니까 그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기준이 있나요, 혹시? 키스요. 뽀뽀. 난 키스. 뽀뽀해도 응. 모두 뽀뽀 해도 돼? 모두 뽀뽀해서 썸 아니야? 아니 근데 키스하고 키스하고 네. 마음이 싫을 수가 있어. 그럼 어디 키스해요? 심해 키스로 입에서 입으로 다. 어디다가? 그러면 저 왜? 여기서 또퀘스션 만약에 수문형이랑 썸을 타요? 응. 그럼 수문형이랑 음. 다 키스까지는 괜찮아. 아, 그, 아니 근데 랭킹 어, 중이에요? 누구 입술이 더 부들부들할까? <웃음> <웃음> <웃음> 어, 누구 입술이 더말 타고? 누구 입술에 그림이 있나? 안 있나? 이미지 지켜줄게. 음음음 지켜줄게. 뭐 그게 아니라 네. 그냥 그 정도까지는 음 해도 안 사겨도 죄가 음 아니다라고. 죄가 아니다. 그럼 비싸도 사귀어요? 맞아. 아 키스랑 쳐 봐야 된다 응. 뽀뽀하고 안 사겨도 괜찮은데 키스를 하면 나랑 사겨 같이 술을 마시면요? 단둘이. 괜찮아 아 괜찮아요? 같이 마실 수 있지 아 그러면 뽀뽀만 하면 계속 음. 써리네요 아, 아, 뽀뽀만 하겠어요 유진이가? 어디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볼에다가 해도 되고 뭐 이마나 눈이나 어? 누구나. 이마나 눈은 너무 설레는 어, 거 아니에요? 어, 너무 설레는데? 너무 설레는데? 아잠깐 나도 누가 내 이마랑 눈에다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아왜 저래? <웃음> <웃음> 그냥 안쳐봐 <찾아봐. 웃음> 그냥 안쳐봐안 해줘? 어안 해주더라고 <웃음> 양쪽에서 이2분과 하룻밤 자신 분들이네요. 아 그러니까 네. 나, 나랑 못. 아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저희 다타탄 거예요. 그럼 아, 그럼 그렇네. <웃음> 썸 타는 건데 잠자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아무 짓도 안 하면. 아 그렇죠 그렇죠 가능하죠. 음. 음. 그냥 잘 자라고 보내 보세요. 잘자 미도야. 그럼 그 다음날 여자의 글 보세요. 어 그래 잘자 하고 끝내면 썸이 아니고요 아잘 응. 어, 어, 잤다 나 이제 음. 출근해야지 라고 오면 썸이에요 근데 그냥 사회생활일 수도 있잖아요 어 근데 마페나 저 같은 경우에는 잘자 하면 읽고 싶지 않아요? <웃음> 그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썸이 아닌거지 사람마다 진짜 이런게 다른것 같아요 경험이 있던대로 말을 해보자면 은 잘자라고 보냈을 때뭐 답이 안와요 근데도 자기한테 더 해주길 바라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뭘해줘 당신한테? 더 뭔가 더 바라는 이 썸을 더 이끌어가고 싶으면 나한테 더 라 약간 이런 애티튜드를 취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막 찾아가 불러주려고? 그게 아니라 그니까 러 아. 계속해서 연락을 더아더 아, 더 해라? 어, 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있더라고 네, 사실 이게 20대 중반 음. 이전 남자들한테 통화 죠 그죠? 그죠? 나같이 나이 버는 사람들은? 네, 바로 이제 그냥 <웃음> 귀찮아. 네 맞아. <웃음> 아니구나. 어쩌라고? 아, 그냥 약간 끊어. 맞아. 그치, 그치. 저 같은 경우에 썸의 기준이 어. 계속 만나고 싶어 하는 거. 아, 맞아. 어,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둘다 애매한 관계인 걸 인지하고, 우리 어. 무슨 관계야? 아. 라고 물어보는 아. 순간 그게 썸이 아닐까라는. 아. 근데 물어보면 끝나잖아요. 무슨 관계야? 엔조이. 어. <웃음> <웃음> <웃음> 엔조이 커플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쵸, 그쵸. 엔조이 커플, 엔조이 커플 팬이에요. 아, 어, 엔조이 커플 팬이죠. 그 네. 사람 아니에요. 점점 동공이 풀려가요. 정신없다니까요. 근데 그런 관계를 물어보는 순간 답은 두 가지로 정해져 있잖아요. 뭐, 아니다. 어, 어 이거 우리 그냥 친한 친구 사이 아니야? 아니, 근데 애매하게 대답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어, 처로 오래 가고 싶다. 아. 우리 무슨 사이야? 어떤 사이인 것 같아? <웃음> <웃음> 우와! 라라 해? 어? 그럼 이제 내, 내가 물어봤잖아. 이러면서 <웃음> 하면서 이제 긍긍 슬쩍 말이 넘어간다. 근데 본인한테만 그런 거 아니다. 음 어, 여러 명함이랑 썸을 타고 싶고 좀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건 좀 나쁜 것만 알려주면. 야그 아, 나쁜 것도 맞, 알려주셔야 돼. 맞아. 맞아. 음. 썸의 기준이 또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어. 뭘 말을 했을 때 음. 답이 의문형으로 오면 보통 썸이던데요. 어. 맞아. 음. 물음표로 끝나면요. 음.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 근데 한 명은 꼭 물음표 안 끝나니까 맞은표로. 안 먹었어? 응. 음. 음. 아숨 아! 아, 막혀요 진짜. <웃음> 내가 그런데. 근데 진짜 몸이 건조한 사람들이. 뭐해? 일. 뭐 <웃음> <뭘> 하겠어? 뭐 <웃음> 하겠어? 생각 좀 하고 얘기해라.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재밌어요 저는. <웃음> 진짜로? 은혜 어, 응, 안 받아요? 그건 <웃음> 은혜 응, 안 받아요. 야뭐 하겠어? 이러면 웃겨요. <웃음> 아 그리고 나도 이런 사람은 내가 <웃음> 음. 처음이다. 어? 아, 근데 아, 그런 게 아니라. 저 쿠폰들 <웃음> 아니, <웃음> 누가 이러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하긴 다다저분 네. 네. 많이 그래요. 저한테 질문만 하겠지아 많이 그래요. 자기 이 아메리카노 어디서 샀어? 이거 빨 때는 몇목은 마셨어?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누가 사줬어? <웃음> 이렇게 다 물어보겠지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친구란 게 그룹이잖아요 음. 그룹인데 막 남녀 4명씩 만났잖아요 아. 그런 경우에도 보통 음. 이 여자가 나랑 썸인지 아닌지를 자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옆자리 앉는다 저는 약간 옆자리에 앉는 것도 포함인데 약간 일부러 더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교 가면은 티를 아. 안날라고 일부러 속이는데 왠지 수상해 아니 왜는은왜 이렇게 말하안해 근데? 뒤에서 막 하고 있었던, 그랬던 적이 많죠. 그룹이면 그룹일수록 이 여자가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저 알아요. 제가 또 집단 많이 했잖아요. 그 이런 <목소리> 거 집단 있... <목소리> 집단 노래 많이 하는 집단 활동, 꼬마리 활동, 네. 그룹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아? 아이씨 마트로 가는 네. 순간이었지 헷갈려. 이렇게 다 같이 놀다가 줄갈때 <목소리> 둘이 같이 간다. 그러니까 아 자연스럽게 뭐, 지하철 거기까지 음... 같이, 같이 간다. 아 같이 이렇게 가면 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사실. 유진이랑미도랑재꾸 그냥 길거리 다녀고 집단 다녀고딱 눈치채잖아요 이새끼야나 좋아하나? 이런거야아 네. 그건 썸이 아니잖아 맞아 아 어, 그렇네 좋아해버리면 썸이 아닌거 아닌가? 일방적인 그런 관계는 썸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짝사랑이죠 어 맞는거 같아요 그건 짝사랑이고 어. 그럴 때가 있어요 어, 어 우리 들이 썸인, 썸인가? 긴가민가해 어. 근데 우리 들이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어. 어. 갑자기 재꾸비? 그게 음. 뭐야? 이게 썸이에요. 아! 아 그,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럼 부류가 있어! 어, 그, 물론, 무슨 느낌인 줄 알아요? 아, 뭐야, 뭐야 나눈이 되게 빨라! 다른 거. 사람이 봤을 때, 음, 너희 뭐야? 맞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갑자기 부끄러워해. 너 썸이야. 아! 맞아! 막, 아무 사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내가 아무 사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웃음> 그러면 이제, 자꾸, 어, 그래요? 아! 그래, 이제, 유진이? 상처받은 빛으로? <웃음> 같이 갈게 이 <웃음> 이름 썸이야 아 아니, 그럼 이제 내가 달래줘야겠지 음. 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닌 거 알지 아 괜히 제가 갑자기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변명하면 썸이에요 아 웃겨요 웃요 <웃음> <해지겠지? 오케이, 오. 웃음> 상황을 디테일하게 어, 알려주시네요 내가 아니, 근데 항상 질문하는 것까지 였어 아 진짜. 너희들 사귀지? 아 <웃음> <너희들 사귀지>? 어, 들 <웃음> 어, 어, 사기지. 그러니까. 어, 아, 얘들 사기지. 어쩔 수아니요어 그래도 사기더라고 보니까. 어 진짜? 총이 되게 좋은데. 다 보이더라고 이게. 총 맛들. 나 술자리 하면 다 티나고. 아 그럼 그래. 아이스크림 막 같이 사러 가. 그치 그치 그치. 아 술자리에서 아, 티가 진짜 많이 나는 것 같아. 신기하게도 썸턴 애들끼리 옆에 붙어서 앉아 있나? 맞아 거. 맞아 맞아. 어느 순간부터 자리 바뀌었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처음에는 뭐안 들키려고 따로 앉아. 맞아. 술 시하고 하면 갑자기 섞여 있어요. 아 그때 잘 가야지 두 번째 다리 바꿀 때 섞이고 어, 응. 나가고 응. 뭐 드라마에서 뭐 관심 있는 사람 같이 다녀오기 갈래? 어. 해가지고 나가고 아이스크림 사러 갈래? 맞아. 괜히 담배 안 펴도 옆에서 구경하고 저는 이런 거 진짜 눈치가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연애를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썸만 참, 아니면 참 명이. 참 아니면 썸을 즐기는 걸 수도? 맞아 이러니까 썸에 다리인인 <웃음> 수도? 모른척 하는 걸 수도? 어. 아니에요 그만큼잘났으니까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라 근데 그것도 능력이에요 <웃음> 그리고 또 썸의 기준 둘이 영화 보러 가기 아 영화는 친구랑 둘이 못 불러가기 때문에 남자 친이랑나 있는데? 나 나도 있어. 가서 어이 잡. 아 잠을 자? 어. 이러면 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 이러면 썸이 아니야. 피곤해서 잘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보지 않더라도 서로 같이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설레가지고 잠이 안와 사실. 약간 잠꼬잡 그리고 또 썸의 기준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썸이랑 응? 친구들끼리 하는 거랑 사회생활을 하는 거랑. 개소가 달라요 음. 사회생활로 하는 거면 좀 예의를 차리는 점이 있고요 친구로 하면 진짜 거침없이 하는 거고 썸 음. 같은 경우에는 가리면서 해요 맞아 음. 말도 가리고 그치?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모든 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면 써는 것 같아요 아그 좋은 감정인데 모든 걸 보여주지 않는다 아 연애처럼 끝을 보여주진 않잖아요? 썸이때 음 그런 거 있잖아요? 썸탈 때는 좋은 사람인데 사귀고 나서 쓰레기 아, 아 맞아! 맞죠. 어, 그 자기 모든 걸 보여주지 않는다 그 좋은 점을 많이 보여주려고 맞아. 하죠 어, 맞아, 맞아. 긍정적인 것만 자기를 어필을 한다 이게 썸의 기준이 아닐까 싶어요 음 맞아. 쌍방이어야겠죠? 그냥 헷갈리면 불진, <웃음> 직진 하세요 헷갈리는 게 썸이에요 직진하면 친구 잃어버리잖아요 아, 어차피 그런 감정을 가진 이상 친구로 지내기는 그렇죠 맞아 맞아 썸을 시작하려면 본인이 직진해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방적인 시도는 안 돼요 쌍방적인 시도해야 돼요 그렇죠? 응. 그럼 썸만 타고 싶으면 어떡해요? 썸만 타고 싶으면요? 헷갈리게 해야죠 어떻게 헷갈리세요 썸을 타본 적이 없어지 모르겠다 나 확신을 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늘 따라 내꺼인데 내꺼 아린 내꺼 같은 너 그냥 플로팅을 오지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유진 오늘 렌즈 이쁘네? 아니면 어? 내가 하는 건데? 아, 내가 하는 건데? 그거. 그게 플로팅이에요 아, 이 진짜? 사람한테 플로팅을 하는 거잖아 했는데 어? 이 사람 설레한다 어. 유진 이쁘네? 아 이건 썸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그냥 아씨 <웃음> <웃음> 이건 쌈이에요 쌈쌈쌈 <웃음> <이건 쌈. 웃음> 여러 명이랑 타고 싶다 어. 근데 이렇게 한 공간에 있잖아 음. 이런 그룹에서는 한 명이랑만 타야 돼요 그치 아. 알죠? 다 같이 하면 아 이거, 이거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것저것 다 잊으라고 다 다니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음. 제 꿈이랑 단둘이 있을 때 음. 음. 이렇게 칭찬해주고 음. 오늘 밴드가 음. 참 예쁘네 아이가 아, 어, 그래, 밴드 두 달째 붙이고 있어요. 안 나요 지금 상처가 <웃음> 짜증나요 진짜 보기 싫어가지고. 솔직히 밴드 붙인 자기네 모습이 잘생겼다? 아니요. 꼴목 <웃음> 꼴목이 아, 아, 아, 아, 싫죠. 아무튼 <웃음> 그렇게 하면 음, 되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 의썸 열심히 타세요. 네, 쌈이 되지 않도록 네. 네. 그대들의 썸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끝. 잘 가. 잘 가. 파이팅 썸 썸.